누보야, <웃음> 누보 눈 어디서 잤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? 이게 뭐야? 네, 저 어디서 잔 거야? 장, o w 요 double down, Yo, double yeah. d 오빠에도 <웃음> <어버, 너> 깨끗해졌다. 차이가 <웃음> 아, <너> 깨끗해졌다. 할수 있구나. minutes later. Oh no. 아주 뒷마당을 너의 놀이공스토로 만들었구나. 부분. <웃음> 근데 내가 잘못이걷다 아빠한테 혼나겠다. 오 마이 갓. 거기다 왜 콧구멍을 들이내는 거야? 네. 어 왜? 놀, 놀아달라고? 오, 도왜 햇빛에서 기다려? 여기 그늘 있잖아. 그늘에서 기다려야지, 바보야. 햇빛에서 기다리는 밥잖아들는 음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장난감 가져 들어갔어 <웃음> 다시 나가네 <웃음> 아유 기보야 어머 기보야 <웃음> 지지 지지 하잖아 타란! 히히네 <람소리> <람소리>